미정쌤입니다. 세경쌤입니다. <웃음> 어, 선생님의 그 허리 안 아픈 요가, 썸배이을 네. 아, 보고 음. 그거를 보고 제가 그 당시에 허리가 조금 안 좋고 음, 아팠어서 네. 네. 너무 궁금해서 이제 그 네. 선생님의 채널을 음, 보게 됐었는데 음, 음. 어, 설명이 되게 디테일했어요. 음. 다른 영상보다 음. 되게 디테일했고. 한번이 선생님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자고자 음. 전화해서, 음, <웃음> 거기 어딘지 한번 여쭤보고 나서 상담받으러 네. 오고, 선생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네. 네. 하면서, 어, 되게 전문적이고, 제가 아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되게 잘, 음. 원인 파악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1대1을 써놨겠다.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처음에 만나뵙게 됐어요. 네. 선생님은 오래 물론 되게 오래 오래 하셨지만 그 안에 내공이 되게 깊다고 해야 되나 이제 제가 아파하는 이유를 되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아프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 것도 계속 알려주시면서 제가 선생님을 만나지 않고 집에서도 그 동작을 할수 있게 그렇게도 되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가 강사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가 강사로서 좀 바뀐 네네. 부분이 있나요? 아 네네네 바뀐 부분이 있어요. 이제 선생님이 되게 항상 여기 여가 안에 제가 오면 공부를 음. 열심히 하고 계시거나 네. 선생님께 열심히 하세요. 무언가 되게 항상 뭐 시간을 되게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고 음. 하면 정말 끊임없이 하고 계시거든요. 음. 선생님의 음. 모습을 보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웃음> <웃음> 한번 다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음. 허리가 그때 당시 너무 아프다 보니까 네. 어떤 자세 동작하고 허리를 뭔가 썩서 하는 동작들이 되게 두려웠고, 네. 왜냐면 네. 허리가 조금만 해도 아프, 아팠던 기억, 아팠었던 기억 때문에, 네. 사실 그때 제가 동작하는 게 되게 두려웠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이 그때마다 항상 체크해 주셨어요. 비둘기 자세를 하기 위해서 풀어주시고, 진짜 정말, 네. <웃음> 어, 금박 같은 것도 풀어주시고, 근데 손으로도 직접 수비로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물론, 운동, 이제, 육아적인 것도 해주시고 하면서, 정말 신기하게 그 순간만큼 그 동작이 정말, 그리고 네. <웃음> <야>, 네. 네. <웃음> 또 다음에 와서 그 동작을 다시 했을 때 물론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다시 몸이 굳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선생님이 또 이제 거렇게 열심히 또 풀어주시고 <웃음> 하세요. 그러면 또동작이보세요제안네그 <웃음> 네. 그 되는 부분이 처음과 똑같이 계속 풀어주는게 아니라 처음과는 좀 다르게 풀어주시고 <웃음> 또 처음에 배웠던 동작보다 또 다른 걸 알려주시고 하시면서 되게 다양한 걸 알려주세요. <웃음> 한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반복적으로 뭔가 해야지만 이 동작이 된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께서는 물론 하나도 중요하지만 이것저것 정말 숙일, 흠도 풀도 분방적으로 풀고 근육도 강화하고 필요한 걸 모든 걸다 복합적으로 다 알려주셔서 수업을 하다보면 다른 선생님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되게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음. 어이 회원님들은 내가 이렇게 케어했는데 이렇게 해서도 안돼 라는 경우도 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분들이 이제 되게 많이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음. 음. 계속 공부하고 배우러 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한테 음. 제일 많이 음.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한 회원님의 한 회원님이 안 되는 거를 음. 말씀드렸는데 이 회원님을 뵙지도 않았는데 이 회원님의 음. 아마 어떨 것이다, 어떨 것이다, 어떨 음.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웃음> 어, 어, 혼자 귀신같아요 어, <웃음> 약간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다 귀신같이 알고 계신 것처럼 분명히 이럴 것이고 이럴 것이냐 이럴 것이면서 그럼 제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웃음> 네. <웃음> 정말 그건 정말 깊은 내공에서 나오는 게 음. 아, 네. 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아픈 거를 막 억지로 참으면서 계속 운동을 막 밀어붙이는 것들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제가 연구하고 그동안 음. 이기게 해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강하게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 그 이후에는 좀회원들이라은 풀고 강화하는 걸 조금 더 많이 초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조금 더어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처음 감사생활 시작했을 때 이제 2000년대 초반하고 지금 이제 올해 2020년이잖아요. 요즘에 그 회원님들이나 일반적인 분들의 몸의 상태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보에는 허리 쪽에 긴장도가 훨씬 높았다 그러면 요즘에는 허리의 긴장도가 기본적으로 있지만 목과 어깨의 상태들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기압흡수으로 정말 많아지시더라고요. 네, 그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목과 어깨가 안좋으신 분들은 호흡에 문제가 반드시 걸려있거든요.